대한민국 최고 청약 전문가 박지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냅니다 아네 대표님 지금 격리 중이십니다 네이 <웃음> 네, 방송에 나갈 때쯤 해제됐겠네요 아해제답합니다아 네. 그러시군요 <웃음> 운정 신도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 이런 분들도 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요부터 사표님, 살펴볼까요? 예, 그, 조감도가 예쁘게 나왔죠? 아, 이게 조감도군요? 네. 예, 조감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를 출정할수 있어서 그런데, 네. 눈에 띄는 거는 스트리트몰이 2층까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두개 층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상업지구 이용, 편의시설 이용이 좀 편하다 이 정도 네. 음, 층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 확인하는데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예, 규모가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있는 거 확인됩니다 네. 600세대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주차도 근데 1.5대 주는 거 봐서는 꽤 줍니다 이게 상업시설 같이 있어서 주차대 수가 많은 건가요? 그거는 별도인데 네.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차가 두대인 네. 세대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네, 제가 이제 이제 전국에 아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보면 네. 서울 분들은 차가 두 대인 경우가 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오... 김재경 소장님 같은 경우도 네네. 주로 이제 지하철을 이동하신다고 하거든요. 차는 오...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동할 때는 지하철이 훨씬 빠른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차가 두 대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쵸 저희 집도 두 대고 이건 뭐또 부부가 경제 생활 하다 보면 네. 차두 대는 그냥 디폴트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슈퍼카 포함해서 열대 넘는 거 아닙니까? 어, 조금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죄송해요. 네. 네? <웃음> <웃음> 아 여기서 볼수 있는 입지도인데 GTX A까지는 도보권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는 못 가겠죠? 한 25분 걸릴걸요? 그러면 도보권은 확실히 아니네요. 25분이면 네 도보역세권 은 아니고 네그 한시방향에 부지를 기준으로 한시방향에 상업지구 보이죠? 네 이게 빨간색의 상업지구죠? 네예 그 다음 그 남쪽 서쪽으로 이제 단독 주택이쫙 둘러져 있죠 아 여기 노란색 네예 음. 이런거 보면 참 맛집도 많이 생길거고 네. 병원이나 이제 인프라, 생활 인프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추정할 음, 수 있습니다. 음, 대표님,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면은 괜찮은 거죠 입지가? 어 괜찮죠. 네, 물론 운정역하고는 멀지만 사실 이게 어, 가까운 단지가 몇개 없잖아요. 운정역하고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주상복합 부지가 싹싹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G T X 가 개통된 다음 얘기일 텐데. 네네. 그 다음에 주복 부지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많이 나오겠죠 또 아파트가. 음,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그겁니다. 부동산 하락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 운정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 현재 이제 호가 수준에 매입을 한 신분들이 좀 불안해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84제곱을 분양가 보면, 네. 운정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시기에 사업 전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책향기 말이라고, 예. 그 2000년도에 지어진데말고요 네네. 2010년도 이후에 분양해서 지어낸 아파트 기준을 보면. 네. 분양가가 84기준 4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오... 그래서 4억이 이제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어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이 있을 거지만 그러면 네.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 얼마냐? 5억이 안 돼요 네, 어찌 보면 여기서 맞물리는 건데요 네. 분양가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 기존에 주변에 분양한 곳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죠 그, 그 GTX 근처 옆에서 이제 구축하고 신축이 가격을 리딩하고 있잖아요 신고가 찍어줬었고 네네 호가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않고 있는 상황에 이, 예를 들어 빠지면 얼마나 빠지냐한반 빠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4억이 10억 돼서 6억을 상승시킨 다음에 3억이 빠졌다 네. 그래도 7억이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또 입지가 약간 이제 도보 역사권 아니니까 네. 20% 정도 빠진다고 가정하면 음. 거기서 1억 4천 빠지고 이제 5억 4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음. 아주 보수적인 계산을 보는 거라서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저는 분양가 이하로는 더, 더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힐스테이트 운정이나 운정신도시 센터럴 프르지오 그리고 운정 신도지 아이파크 요세개 단지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네 여기에 절반 정도 되는 분양가니까 뭐 하락과 그런 것들 다 관계없이 안전할 것 같다는 게 대표님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반경직을 받쳐주는 단지도 네. 바로 위쪽에 있는 GTX 도보 역세권이 아닌 이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는 동문 굿모닝 6단지나 3단지들 가격도 보면 이게 분양가보다 비싸거든요? 분양가보다 비싸다는 게 지금 저희가 보는 분양가보다 비싸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하반경직을 받쳐준다 라고도 보죠 그 연식과 입지에 따른 가격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연식이 조금 오래된 단지들에 대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단지 인근 단지들하고 어, 오히려 이 분양가가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예, 예를 들면 동문 굿모닝 힐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단지들 보다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이런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네, 분양가 자체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게 라한단 이신거죠 예아 네, 알겠습니다 운정력 접근성은 아까 25분 이라고 했잖아요 예, 도보로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도보권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g t x a 의여행권 얼마 있을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혐오시설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런 지구들은 필수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 실은 혐오시설이 없기는 힘들죠. 대신에 요즘은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 의식 수준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이럴 처리하는 정부에서도 지자체나 LH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냄새를 최소화 또는 이제 유출을 최소화, 어떤 현무실의 시설에 대한 그, 그 인식을 바꾸기의 노력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럼 오세 중계펌프장이 삿다리 ic 남쪽인가요? 네. 대충 뭐 이쪽 남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위치고. 그럼 거리는 꽤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거리는 그죠 네. 자 그리고 변전소가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변전소가 이번 단지 주변에서는 못 찾았거든요 대표님 혹시 찾으셨어요? 저도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련해서 근처에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못 찾았습니다 일단 자 이쯤 되면은 분양가, 뭐 발코니 확장비 등등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청약 과열 지역이라서 네. 그러면 바로 연동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매제한 언제까지냐 이런 거. 아3 년. 거주임무이 네. 네. 없냐 있냐. 중도금 몇 프로냐? 오십 프로네요. 그렇죠. 아 이거 계약금 20%네요 어, 고맙죠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고맙죠 아 고맙다? 왜 고마운 거예요? 중도금 50%는 대출 나오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가는 거고 계약금 20% 준비하면 되겠다니까 아 이거 준비하면 이제 마음 편하다? 그쵸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건설사가 그랬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웃음> 저 초장에 땡기는 게 낫죠. 아, 네네. 네. <웃음> 그 분야가가 84가 최고가 발코니 확장비 더해서 약 5억 정도 되니까 좀 발코니가 요즘 많이 세져긴 했어도 그래도 20% 금액은 냥 1억 정도 다음 100제곱이 A, B가 있는데 이게 약 39평이거든요. 합치면 6억 이내로 보고 한 1억 2천 정도. 이게 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초기에 필요한 비용이 8, 4는 1억 원. 네. 100... 제곱미터는 1.2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발코니가 되게 비싸네요 예 맞아요 음, 속상하네요 속상합니다 음. 저희가 청약에서 혹시 주의해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주의할 만한 거 있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 주실 만한 게 서울 분들이 네. 쓰냐 마냐잖아요. 그죠 대표님 댓글로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서울 사람인데. 아, 예, 그쵸, 그쵸. 운전은 항상 그 운정은 항상 달리는 레파토리입니다. 아, 그렇죠 레파토리죠. 네. 아, 참 어려운 건데, 네. 이제 서울은 투가 지역, 다시다시피 85제곱 이하 공급으로 가점 낮은 사람은 당첨 안 되니. 음. 네, 가점이 낮거나 또는 네. 이제 뭐, 분야가가 8억, 9억, 막저세상급으로 가니까. 네네. 가업파트 경기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네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 네네. 직주나 생활권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 조건이. 거주 의무 없으니까 전세 주면 되고. 음... 전매제한도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일반 가지로 팔수 있는 기간이 나오고. 뭐 이런 플랜이 세워진다고 하면. 네네. 가성비 있는 단지는 되죠. 대표님, 여기는 우선 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4제곱은 가점제가 75%. 네. 추첨이 25%네요. 그렇죠. 네. 100제곱미터는 이제 가점제가 30%. 네. 추첨이 70%가 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 저희가 이제 특별 공급도 있잖아요. 특별 공급 네. 같은 경우는 다자녀 세대수가 맞네요. 84는 33세. 예. 네, 세대. 네. 100제곱은 뭐 10세대, 18세대 이렇게 되는데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그냥 다네요 다 다자녀네요 아, 그, 거의 그렇죠 그쵸 렇죠 네. 85조 초과가 넘어가면 신특생초가 없습니다 기관추천도 없고 네네네 다자녀는 뭐 사실 별로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특공 쓸만한 단지냐 네, 쓴만합니다. 그 네. 일단 생일 최초는 60제구 이하가 없어서 네네. 1인 가구는 청약 못하지만 네. 그래도 가정 있는 세대주는 청약할 수 있고요. 네네. 네, 네 2자녀라고 하면 신특 노려보시고 1자녀, 무자녀는 생일 최초. 아, 2자녀 정도는 돼야 신호부부를 노릴 수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네. 파주도 분명히 이제 수백 또는 이제 추천 가구는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중에서 50점 미만이라도 당첨이 될것 같아요. 아 다자녀는? 예, 음. 네, 당해에서 네네. 근데 이제 기타 경기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좀 점수가 네. 60점은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배정이 아... 또 중요한데 네네네. 8, 100제곱 100a제곱이 다자녀 10세대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딱 3대 2대 5로 나누면 돼요 당해 3세대 음... 경기 2세대 5세대는 기타 적역 배정이니까 네네. 또 이제 지역별로 쪼개면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다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예. 자 그럼 대표님 일반 공급 경쟁률이랑 가점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어 우선은 50점대 당에 당첨될 것 같고요. 네. 60점을 터치하냐 마냐가 관건인데. 네. <웃음> 한개 타입 정도는 60점 터치할 것 같고요 기타지역에서 예. 대표님 그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신 게 있는데 이거 예. 보면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아예 그럴게요 네. 그러니까 2021년부터 분양했던 운정 신도시의결과 네. 1순위 청약자서 결과인데요 어, 점점 올라가네요 이게 숫자가, 그쵸 이게 네. 2년 전만 해도 미달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쵸 4월부터 이제 대방 디지트르 GTX에서 약 2시 방향에 있는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들인데 음. 육천 명대 기록하고 네. 그다음 칠월달에 세개를 분양했었는데 네, 네. 이게 운정 3지구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네, 네. 좀 G T X 랑더먼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흥 두개 단지가 삼천 명대 오천 명대 기록하고 음, 이 중에서 네, 네, 네. 초품하였던 제일풍경대2 차가 칠천 명대 기록했어요 네네때문수슬 이제 어 인기가 쌓아가네 음. 그러다가 1 1월달에 폭발된 게 프루즈 로 네. 파르세나 네, 오. 네. 여기가 <웃음> 어, 또무가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렇죠 많이 물렸죠 후분양이어서 네. 후분양의 이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 정도면 이제 운정이 신고가 찍어주는 거에 대한 분양가 절반이라서 네네. 기대감이 확실히 커졌구나 이 여파가 거래 절벽하고 물음표로 남기는 부동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확 줄어들 것같지 않은 신형 지웰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신형 지웰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한만 오천 명 정도 접수될것 같습니다 1만 오천 명 정도 어... 네 바로 초명일때 네. 지금 일반 공급 세대가 362세대거든요. 네. 잡 보면 평균 경력이 약 40대 정도 나옵니다. 네네. 어 40대일. 그러니까 기존 신혜를 네, 이게... 보는데 왜 근데 친형 지회는 그러면 한 3만 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또 이제 브랜드하고 네. 입지하고 분양 네, 네. 시기가 네. 차이가 있어서 네, 네. 이제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네, 네. 뭐 입지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견제지 40대 1이라는 거는 기차 지역 경기적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막더 올라가요. 200대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네. 어디든 평균 경쟁률이라는 걸 이제 알아 아,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가점 은는주당에서 50점대 초반이면 당첨될 것 같고요. 네. 초중반 다음 경기 기타 지역은 50점 중후반에서 한계 타입 정도는 60점을 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단지를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 이것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단지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있잖아요. 아, 주출입구가 여기고 부출입구가 여기네요. 네. 예, 주출입구는 왕복 3 차로, 부출입구 밑에는 왕복 2 차로. 이 정도면 도보로 편안하게 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음, 또 폭이라서 네.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로 넘어갈 때 그냥 마실 나가서 술한 잔씩. 아, 다, 단독주택지로 커피를. 이렇게 나갈 때3 차로, 2 차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주출입구 쪽이 그 쪽인가요? 둘 다요. 아, 둘 남쪽도 아, 있고, 아, 예, 주출입구 서쪽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되게 예쁜 모습이 그려지고요 음... 예. 단지, 단지 내서 배치. 놀고 마실도 나가고 그쵸, 그 다음에 단지 이향 배치 보면 남동 또는 남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네, 북쪽 이쪽이니까 네. 예, 이거만 봐서는 타워형이 없죠 음... 그다음 주방창이 막혀 있는 것도 없고요 어우, 좋네요 예, 자, 84A타입 볼까요? 네 예, 남동 남서고 방 3개입니다 네, 남동 남서 그리고 방이 3개 예, 드레스룸 넉넉하고 일반적인 포베이 판상 구조. 어, 드레스룸이 많이 넉넉하네요. 네. 어, 알파룸이 없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주방을 이쪽으로 따로 뺐네요, 이렇게. 예, 빼고 저 식당 창을 네. 이제 크, 크게 놨잖아요. 네저 정도면 이제 8인용까지도 길게 늘어놓을 만한 공간인데 오히려 아, 주방을 이제 크게 뺀 거가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 이게...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이랑 거실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으면 예.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요즘은 또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재택 하실 때 식탁 위에서 노트북 놓고 많이 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하죠. 네. 네. 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점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 <웃음> 이 점선은 여러분들의 다 돈이다. <웃음> <웃음> 어 이거 되게 촘촘해요 네. 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웃음> 넘어갈까요? 네 100A 네, 100A인데 네. 39평이잖아요 어저 방이 3개입니다 아쉽죠? 아, 많이 아쉬운데요? 예 그렇지만 침실 2가 거실만큼 크고 이렇게 커서 뭐예요어그러게요아 <웃음> 아, 제가 그래도... 보니까 창문이 네.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 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뭐, 짐실로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눠라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맞아요. 옵션을, 이제 평면도 홈페이지 보면, 네. 그, 드레스룸이 굉장히 큽니다. 어, 예, 드레스룸도 엄청 크네요. 진짜 룸이네요. 아. 네. 자, 침실 위에 유상 옵션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아예 그냥, 뭔가요, 이거? 예, 드레스룸 펜트리를 그냥 박아놨네요. 와우. 드레스룸이죠? 침실 2하고 3 모두 쓸수 있는 팬틀이네요 그렇죠한 쪽씩 양창 내가지고 네네. 이렇게 되면 작은 방들이 붙박이장이 많이 요즘에 들어가는데 네네. 아쉬운 부분이 문짝 3개여서 공간이 부족해서 장을 하나 더 넣다거나 이렇게 공간과 활용이 애매해질 수 있는데 음... 이 정도면 그냥 딱 드레스를 하나 놓고 네. 착상 침대 들어가면 여유롭거든요 아 진짜 그냥 실생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어... 그래서 방 3개지만 이제 방 이제 침실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방 2개를 완벽하게 쓸수 있다 어 이거 이 평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나네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옷이 엄청 많거든요 근 네. 이렇게 딱 나눠놓으면 진짜 애들도 편할 것 같네요 음... 아 저희 집도 제발 지금 네. 부족해서 네. <웃음> 제 방이 아, 세 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아... 아, 좋네요. 어. 예, 다만, 이제 아, 예, 다 돈이라는 거. 네. 그렇죠 네. 돈이죠.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네. 100B도 보면, 예, 네. 비슷한 형태입니다. 음, 그러네요. B도 뭐, 왜나눠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네요. 예, 하나 차이가 그 주방 공간인데, 네. A 타입은 84A랑 좀 비슷하게, 이 식당 공간을 크게 줬고 아 A타입은? 네네 예 B타입은 팬트리 공간을 넓히면서 네 이제 오히려 조금 주방이 작아지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2차 어... 어, 어, 정도로 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점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점선 다 여러분들 돈입니다 네. 대표님 네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대표님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